아, 화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 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우리 학교에 학습관리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수강신청하신 내용 강좌가 뜰겁니다. 거기에서 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올려, 미리 올려드린 자, 이 부분이 학습학이라는 란에 1주 아, 1차시 오리테이션 그다음 2차시의 참고 자료. 자,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미리 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 나타나는 부분은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기한 내에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은 제가 과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과제도 여러분 학업계획에 대해서 설문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분이 2명이 있어요. 혹시 제출하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두분이십니까 예. 아마 이것도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기한 내에 꼭꼭 꼭 여러분들이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제가 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료 공유 그러면서 이 폴더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오리엔테이션 강좌 PPT도 올려져 있고, 그다음 학업 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그러는 과제를 에,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 과제를 계획을 학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이 책을 읽어보라. 그 책을 한 권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책 읽는 것이 그래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자, 이 책은 책 이름이 이렇게 10년 후 나라는 책 제목인데 조금 오래전에 출판되었다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할 거예요 자, 일본 사람이 이렇게 다떼미아 츠도모 다떼미아 미유키이 부부가 지은 책이에요 자, 책인데 이 책을 요약본입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자, 10페이지 그 요약본이라도 한번 읽고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 책을 왜 읽고 계획을 세우려 하느냐. 여러분 경영의 첫 번째가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 자, 경영이 뭐냐. 경영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모든 뒤쪽에 경영을 붙이면 말이 다돼그 약방의 감초 비슷해 그러니까 경영을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급식 경영 우리나라 그것도 하나의 경영 집에 가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 경영 붙여서 말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럼 경영이 뭐냐 그 경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정의를 조금 이따 한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이겁니다 어떤 조직이 다 조직이에요 개인 한 사람 이외에는 다두 사람 이상이면 조직이 됩니다 자그 조직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야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인풋으로 투입을 해야 돼 투입을 할때 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획 그 다음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기능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모든 것이 경영이야 우리 공부하는 것도 경영이야 지금 내 장래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인생 3사리가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이라고 대학도 어떻게 잘 경영하냐 그 경영 마인드를 가졌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돼 나라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경영을 우리가 약방 감춰라 약방 감춰 그러면 이 개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음? 어떤 방향이 없이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에 계획 수립이야, 계획 수립. 자, 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고 참고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자.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자, 미래의 목, 목, 모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바라는 바, 원하는 모습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움직이지 않,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 책은 간절히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10년 후 3년 후 1년 후 그리고 당장 내일 해야 할 일까지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면 그 삶은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이렇게 책을 예,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자 이걸 한번 요약본을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읽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 경력 마인드가 이책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이 책을 읽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면 꼭 읽어보고 에, 여러분들이 장례 계획 수립 이런 것도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교수님 계획, 그거 아무리 잘 세워도, 그대 계획대로 됐디까? 어, 그건 맞, 맞는 얘기일 수 있어. 아시겠어요? 계획.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뭐, 여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도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흘러간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아웃풋으로 나올 것이 거의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듣게 우리가 로켓을 쏘아가지고 달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면 달이 저기에 다 있으면 은 바로 똑바로 갈까? 달또 움직이잖아. 내가 가려고 그러는 방향이 어 가다가 보니까 어, 달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은 방향 수정을 합니다. 또 수정을 합니다.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달에 도달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어! 보니까 어 이거 아니네 방향수정 또 방향수정 이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 가는 것이 내가 이루려 그러는 것을 더 이루기 쉬울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가다 보니까 출발할 때는 비슷하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아시겠어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있는지도 모르고 가더라.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커지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그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죠?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낭떨어지로 가는 길을 택한다면 그건 빨리 망하는 길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계획 수립이 아 정말로 중요하겠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요약본을 권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약본을 권하고 그 다음 그럼 지금 이거 몇 페이지 안되니까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진행할게 요 됐습니까 자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 열어보고 안 열리면은 그 다음 단계 자 여러분들 다 열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잠시